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성입니다. 오늘은 저기, 겨드랑이 통증이나, 겨드랑이 아래쪽 있잖아요. 겨드랑이 아래쪽에 뭐, 결리는 현상이나 뭐, 겨드랑이 아래쪽이 이렇게, 좀, 열감이 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어떤, 겨드, 뭐, 종기가 자주 난다든가, 뭐, 대상포진이 나타난다든가, 어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증상은 <웃음> 젊으신 분들한테는 잘안 나타나는데 이제, 이제 중반, 어, 인, 인생의 중반쯤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들어가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는데 그 한번 저는 그래, 그래. 하여튼 원리적인 측면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 여러분도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조금 신중하게 들어주시고 대충대충 들으시면 안 되고 어, 여러분 제가 이제 원리는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자가진단도 꼭 필요해요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피가 너무 많아서 나타나는 건지 피가 없어서 나타나는 건지 이걸 잘 찾으셔야 돼요 그, 잘못 적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 있어서 조금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전 그냥 뭐 하라는 거다 해보겠다. 이런 거는 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어, 뭐, 제 동영상을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가끔가다 댓글에 그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고, 좀 이제 확신이 올려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이 올려드리게 되는데, <웃음>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운동을 뭐 습관적으로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운동하고나 아주 담삭고 사는 분들도 많아요. 어. 근데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제 팔을 사용하는 습관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팔을 사용하는 습관을 그 예를 들어서 뭐 어, 펜으로 글씨를 쓴다. 혹은 뭐 주부들이 이제 설거지를 한다. 자또 어떤 뭐 물건을 옮겨 다닌다. 옮긴다. 자 일단은 주로 사용하는 근육은 주로 사용하는 근육은 이뒤쪽에 이 승모근과 이 약간 뒤쪽 근육을 많이 사용해요. 승모근 그죠? 예. 그리고 이 팔뚝은 이 앞쪽. 앞쪽 라인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그죠? 이 앞쪽이 알통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이 앞쪽 라인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 그러니까 어떤 이 위쪽 근육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팔을 들었다 내렸다 고이 위쪽 근육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전부 다 여기가 아픈 거야. 그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힘이 가는 곳에 계속 피가 이동하고, 이쪽으로 피가 계속 올라오는 거니까. 이제 피가 자꾸 오면 모세혈관이 넓어지면서 이제 근육이 형성이 돼요. 이제 성목은 이제 불필요하게 근육이 너무 많이 이쪽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이라는 거는 이제 주변에 보면 이렇게 헬스 막 하시고, 이렇게 근육 키우시고 이런 분들인데. 근육 키우시는 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 몸의 근육은 다 중요해요 그 근육이 균형감이 있어요 균형감이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근육을 만든다고 뭐 이렇게 막 가슴 근육을 크게 만든다 혹은 활백근 근육을 크게 만든다 복근을 크게 만든다 이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제가 댓글을 보면 참 희한한 경우도 있다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일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한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러면 이제 근육이 불필요한 근육이 형성이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모양이 이쁠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세혈관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근육이 혈액순환을 장애하는 그러니까 방해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을 그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근육은 적당하게 골고루 근육이 있는 게 좋아요. 막, 여기만 근육이 팍서있다 돌덩이처럼 아프다. 이거 사실 근육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 근육이나 생각 안 할지 모르죠. 분명히 근육이에요. 모세혈을 덩어리, 그럼. 여기서 이 뒤쪽으로 피가 못 올라가니까 여기가 점점 피가 정체가 되면서 이제 팽창이 되는 거예요. 폭발을 하듯이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덩이처럼 딱딱한 거예요. 그피덩어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근육은 진짜 모세혈관 덩어리에요 근육은 쫙 갈라보면 막 피가 막 철철 솟아나죠, 그죠? 지방은 피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는 이 겨드랑이 쪽 근육을 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팔을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앞쪽 근육은 우리가 물건을 들 때나 이렇게 사용해도 여러분들 운동을 하다 보면 자꾸 앞으로만 운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나중에 보면 뭐이 앞으로만 운동하다 보면 나중 에 겨드랑이가 아파. 이 앞쪽만 운동하다 보니까 겨드랑이 이쪽으로 뒤쪽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겨드랑이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직업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니까 러 한쪽 방향의 근육, 그, 팔만 해도 그죠? 그또 손등을, 손등 근육 쪽으로 운동을 거의 안 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니까 그러니까 안쪽 근육만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손가락 수지 정후근이다 손가락 결림 현상이다. 손가락 관절염이다. 이렇게 다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손등 쪽으로 힘을 거의 안가해주니까 손가락에 결국 문제가 나타나요. 이런 현상은 발가락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가는 힘과 이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가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줘야 우리 몸은 건강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몸 전체에 모든 곳에서 나타나요. 앞목 근육과 뒷목 근육이 골고루 형성되어야 되고, 오른쪽 근육과 왼쪽 근육이 골고루 형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한쪽이 빠지면 고개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목 디스크가 나타나고 심지어 얼굴이 비대칭으로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한쪽 어깨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 몸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뭐 일반인들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것도 진짜 저는 뭐 몸에 대해서 신경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진짜 아프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 치료 과정에서,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겨드랑이 쪽으로 가는, 이를 만져보면 힘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렇게 빳빳하게 써요. 근육이. 보세요. 팔을 들면 여기 근육이 딱 뭉치잖아. 힘이 들어가, 이게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겨드랑이는 말랑말랑해.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운동을 되게 안 하신 분들 보면, 여기 보면, 여기 근육이 없어요. 그, 여기 또 팔을 들어보면, 갈비뼈가 그냥 다 보여, 그냥. 근육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육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니까, 이제, 이제, 이럴 때 이제, 결림 현상이 나타난다, 결림 현상 피가 너무 많은 거는 묵직해서, 이제, 압박감을 인한 어떤 열이 나면서, 압박감을 동반한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거는 이제 이 위쪽 근육 쪽으로 잘 나타나고, 그죠? 어, 또 혹은 이게 팔뚝 이, 쪽 방향으로 근육통이 잘 오죠. 그쪽에 피가 너무 많이 간 거야. 많이 갔는데 문제는 빠져나가지 못했다라는 거고, 문제는 겨드랑이 통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에도 또 대상포진이 잘 와요. 대상포진은, 사실, 그쪽 혈관이 말라버리면서 신경손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신경손상,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은 그 부위에 피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오늘 대상포진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어. 하여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 팔꿈치 쪽, 그러니까 손등부터 팔꿈치에서 이렇게 겨드랑이 쪽, 여기까지 허리까지, 이쪽 근육을 너무 안 쓰다 보면 결국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모든 혈관들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고. 그니까 러 피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결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통증에도 여러 가지 통증이 있어요. 결리는 통증이, 결리는 통증은 이제 목이 결린다 이런 사람이 있고, 목이 돌처럼 딱딱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통증은 다른 통증이에요. 결리는 통증은 피가 없는 통증이고 딱딱한 통증은 피가 너무 많은 통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판단을 못하면 제가 이거 설명드려도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서 고생하실 수 있다라는 게 그죠? 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의 건강을 위해서 어, 좀 지겨우시겠지만 은좀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알아두셔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온몸 구석구석에 통증이 나타나게 돼요. 온몸 구석구석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균형이 무너질 때,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는, 어느 한쪽은 커지고, 어느 한쪽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나이를 먹으면, 이 윗부분은 작아지고, 복부는 자꾸 커지고, 그죠? 종아리 혈관은 커지고, 막 이렇게 자꾸 내 나이 사이를 먹고, 변형이 되잖아요. 그죠? 관심을 안 가지면 다 이렇게 허물어 내리는 거예요. 허물어 내리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허물어 내리는 분들이 있는 반면 한쪽으로 삐딱하게 허물어 내리는 분들이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좌우 비대칭이 발생이 되는 건데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이제 폐의 좌우 비대칭 동영상 있는데 그거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거의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게 밑으로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더물어요 일직선으로 떨어진 건 이제 거의 다 나타나는데, 거의 일직선으로 떨어지면서 옆으로 치우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하 비대칭도 나타나지만은 좌우 비대칭도 어느 구석구석에, 우리 몸 구석구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몸의 균형, 여러분, 건강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크, 뭐 TV에 나오는 뭐 모델들이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죠? 그니까 뭐, 그분들이 뭐, 그냥 건강하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균형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볼륨이 있다. 뭐 균형감이 있다. 막, 뭐 근육이 부룩부룩하다 예,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제가 우스갯 소리로, 그, TV에 저, 저런 분이 있어 능력자라고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어, 뭐, 런닝맨 프로그램이. 아, 그분도 통해, 그분도 이제 운동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 저도 그냥 TV를 보다가 알게 됐어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죠, 그죠? 어, 건강하세요, 건강하신데 이제 문제는 몸 곳곳에 이제 문제를 갖고 계신까 제가 이렇게 보게 돼요. 뭐 발목에 통풍이 있다, 또뭐 탈장이 어, 탈장이 있다, 뭐든 어, 네. 그니까 외부적으로 건강하다. 뭐 심지어 저 올림픽에 나왔던 그 이상화 선수나 그 하지 이상화 선수도 하지 정맥류 때문에 은퇴를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다 그러다. 그러니까 다리를 너무 많이 쓰면서 이제 다리, 다리 혈관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랬잖아. 그죠? 그 사실은 이제 아이스스케이팅 선수들이 이제 다리 힘이 필요하니까 다리 쪽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힘을 가는 거야. 사실은. 그니까 이 상체하고 이게 균형을 맞추면서 가면 어떻게 보 저는 그래요. 그 선수의 선수 생명도 훨씬 더 길어지면, 응? 어떻게 보면 좀더 좋은 기록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물론 그 뛰어난 코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련이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많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하여튼, 그, 그 하여튼, 그냥 좀, 그래요. 제가, 운동선수들 보면 참, 이래 좀, 좀 안타까운 뭐 우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좋아하는 우리 박지성 선수 아, 결국 이제 무릎이 망가지면서 이제 안태를 했는데 이 상체 운동도 되게 중요해요. 어, 그 운동 선수가 이게 상하 비대칭에 대해서 다르게 이렇게 하면 선수 생명이 훨씬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게 효과가 있거든요. 어. 그래 하든. <웃음> 자, 일단은, 대단히 <웃음> 동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동영상을, 이제, 제 동영상을 계속 보시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을, 어좀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이 동영상을 이제 올리고 싶어요. 그,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을 올리게 되면 조금, 아, 그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여러분 제 동영상을 하다가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고점을 어, 그좀 고려해서 좀 봐주세요. 그러니이 예. 아래쪽 근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결리는 통증이냐. 근데 보세요 결리는 통증은 피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 이럴 때는 대체로 또 다르게 해야 되고. 혹은 생전에 이쪽 근육을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뭐 배드민턴을 쳤다. 했잖아. 배드민턴을 이렇게 치면 이 이쪽 근육을 사용하게 돼요. 탁구는 좀 달라요. 탁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쪽 근육을 사용하는데 배드민턴을 뭐 이렇게 치게 됐다. 그러니까 막 여기가 아프다. 이거는 어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말라 있던 혈관에 피가 갑자기 도르니까 팽창이 되면서 아픈 거야. 그죠? 그니까 어. 또 생전에 이제 헬스장 같은데 안 가다가 이래 왜 헬스장 가면 이제 위에서 잡아 내리는 운동 있죠. 뭐 철봉 같은 거 이렇게 턱걸이 한다고 그냥 야외운동장에 갔다가 턱걸이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당겨봤는데 막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막 여기가 아픈 거야 이거는 이쪽에 피가 너무 오랫동안 안 쓰던 혈관에 피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아프죠? 그래? 네. 자 근데 습관적으로 뭐 이쪽으로 뭐 종기나 여드름이나 자, 종기가 난다, 여드름이 난다라는 것은 그 부분, 어떤 특정한 부분에, 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혈액이 조금 지나치게 집중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이 집중되니까 혈관의 압력이 그 부분에 올라가면서 이제 피지나, 뭐 혈, 혈액이 많이 간다는 라 거는 영양분이 많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도 올라가고 이제 피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밀려나가다가, 이제, 여드름 또, 이제, 걸으면 이게 염증이 돼서, 그죠? 어, 염증이 돼서,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올라오기도 해요. 그, 이제, 그걸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 뭐, 이, 이런 쪽으로 혹이 난다든가, 염증이 난다, 이런 거나. 혹이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서 어떤, 왜, 뭔가 밀려나왔으니까, 혹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어, 밀려나왔으니까, 혹이 생기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왜 그쪽 한쪽에 자꾸 몰려서 정체가 된다 이런 개념이니까 이거는 이제 통과를 시켜주면 빠져나가면 이제 한결 낫죠. 또그 부분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어 그것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서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만 하나, 하나씩 하나씩 이제 또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시자. 결린다. 피가 없다. 또 뭔가 여기서 자꾸 막 밑으로 빠져 내려가는 것 같다. 자, 이거는 이제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자, 이쪽 근육을 조금 살려야 되는 시점이야. 그죠? 아, 자, 이 근육 살리는 거는 이제 뭐 한두 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또이 근육 살린다고 또요요 요 운동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팔 운동은요. 제가 어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동영상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으면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는 요 문제를 갖고 있어. 요것만 해결하면 돼. 이런 식으로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몸이라는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는 어떤 원인 제공하는 어떤 그 출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그니까 그 주변 분, 주변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좀 제대로 된 치료가 일어나요. 네. 그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깨 이런 쪽은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네 가지 방향의 운동이 있어요. 네 가지 방향.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령이다, 물병이다 제가 이렇게 들고 가는데, 자, 뭐 여러분들 헬스장 가셔도 똑같아요. 운동하는 방법은. 자, 일단은, 자, 이 앞에서 이렇게 뭐 아령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이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앞부분 운동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하는 운동이니까 그렇다고안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요 그죠? 그 다음은 또 어떤 운동이냐 이제 위로 드는 운동이에요 위로 드는 운동 위로 드는 운동 그러니까 이 위쪽 근육을 어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건데 위로 드는 운동 또 이제 헬스장에 가면 위에서 밑으로 잡아 내리는 운동이 있어요. 이제 잡아내리는 운동을 안했으니까 여기가 아픈 거야. 결리는 거예요. 결리는 거예요. 어. 이제 잡아내리는 운동을 헬스장 가서 이제 잡아내리는 운동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조금 하면 이제 겨드랑이 통증이 슬슬 어, 결리는 증상이 슬슬 없어져요. 어. 겨드랑이 겨드랑이 굉장랑 그렇다고 이제 헬스장 라라가면또 헬스장 어떻게 아, 가? 나못 가. 고집, 고집 피우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네. 그, 그, 내리면, 결국은 겨드랑이 결리는, 이제 근육도 생기면서, 이제 갈비뼈도 이제 슬슬 살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 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노적기처럼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는 운동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잡고, 뒤로. 이게 등 근육 운동, 활력육 운동. 그죠? 그 그니까, 또 이제, 아까 이렇게 했지만, 이거,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팔굽혀펴기죠 특히 제가 자꾸 가끔씩 얘기하는데 여성분들이 팔굽혀펴기를 안 한다 안 하게 되면서 이쪽 근육이 너무 빠져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그 예를 들어서 이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한다는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이 앞가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이네 가지 운동이 골고루 돼야 되는 거야 골고루 돼야 되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걸 아주 무시하고 살아요 그, 한 40년 살면, 이제 어깨 쪽부터 해서, 이제 등 쪽에, 가슴 쪽에, 겨드랑이 쪽에 다 문제가 나타나요. 40년 정도 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어. 공감하십니까? <웃음> 네, 하여튼. 그, 사실 이제, 보세요. 결리는 정상부터, 이제, 아까 이제, 위에서 잡아 내리면, 이쪽이 근육 형성이 된다고 했죠. 이제 잡아내릴 때는, 잡아내릴, 그 적용을 하실 분들은, 잡아내리는 동작은 이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주먹을 쥐되이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힘이 조금 더 가게 해서 잡아낸, 달아야 돼요. 왠가, 이 겨드랑이 쪽 근육, 팔꿈치 쪽 근육은 이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위쪽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앞쪽 근육하고, 그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이 겨드랑이와 팔꿈치와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힘을, 그니까 러 내리면서 막 엄지손가락으로 잡아당기면 오히려 어깨가 아파지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어,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시고. 그니까 러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잡아당, 단계에 여기에 근육이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근데 근육이 형성될 때는 처음에는 좀 아파요. 근데 묵직한 통증이 있죠. 다음이 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 요 그래.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에? 자 우리는 막 속성 막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빨리 빨리 이거 있잖아요, 그죠? 빨리 빨리 아픈 거 오늘 내로 고쳐야 돼 이러지 마세요.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적응 기간이 필요해. 적응 기간 짧게는 한 2주 정도, 길게는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관심을 갖고 조금씩 조금씩 운동하다 보면 결국은 없어져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현명한 방법이에요. 나 이거 아프니까 오늘 끝장 내겠다 이렇게 달라드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 담이 오거나 막 피부 트러블이 나타나는가, 열이 막 너무 나면 피부 트러블이 나타난다든가, 엉뚱하게 막, 막 혹이 올라온다든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죠? 서두르지 마세요. 들어갖고 또막 여기에 막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래 됐다 이러지 마시고 저는 하라고 그렇게 무리 하지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지 네.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몇가지를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이제 앞에 여기 이제 컴퓨터 책상이 있어요 제가 좀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책상이라고 보고,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숙여보겠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손바닥을 이렇게 댔어요. 손바닥을 대고, 네? 손, 손바닥 이 아래쪽 부분에다가 힘을 주고, 그죠? 팔, 팔을 이렇게, 팔꿈치를 접치지 말고 쭉 펴세요. 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제 겨드랑이가, 펼쳐졌다 다물었다, 다, 펼쳐졌다 다물었다 펼쳐졌다 다물었다 펼쳐졌다 다물었다 자이 운동을 조금 하시는게 좋아요 이 운동을 응? 이 운동하면 여기 근육이 이제 피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그렇죠? 어. 손바닥으로 이렇게도 하시고 또 가끔씩 주먹을 쥐고 자, 주먹을 이렇게 이렇게 쥐지 말고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쥐고 이렇게 되세요되고 이것도 도움이 돼요 네,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에 힘이 더 들어가도록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또한 가지는 네 번째 제가 계단 잡아당기기, 계단 잡아당기기 종종 얘기하는데 이제 계단을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주먹을 쥐되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도록 이렇게 잡으세요 그냥 네? 잡아서 이렇게 당겼다가 내렸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하면 이쪽 근육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근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어분들 그 자꾸 그래요. 그걸 하루에 몇번 매트를 몇 해야 되느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여자분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 하셔야 돼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한번 할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운동을 워낙 안 하신 분들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니까 자꾸 그러시고 물어보시는데 조선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게요 그냥 대충 하루에 한두 차례 내지 세 차례 그죠? 하루에 한두 차례 내지 세 차례 를세 차례가 무리가 되면 또두 차례로 줄여야 돼요 그걸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결국 이쪽에 어 근육이 다시 살아나고 모세혈관에 피가 어오기 시작하면서 어 그렇게 회복이 돼요. 회복되고 그 하루에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하는데 한번할때한열 번, 열 번에서 한 열두 번 정도 이렇게 잡아 당기고 다 하고 또 책상이 보이면 아까처럼 이렇게 네. 예 이렇게도 하고 해서 이쪽 근육을 형성시키면 어 결리는 증상이 없어져요. 결리는 증상이 없어지니까 아 그리고 려하시고자아 그리고 또 운동을 어떻게 하다 보면 이걸 너무 사용했다 이제 아까 배드민턴을 쳤다 혹은 뭐 철봉을 해 갖고 갑자기 막 여기 가 아프다 이거는 이제 묵직한 통증이죠 그냥 피가 너무 많이 들어 온 통증이야 안 이걸 안 쓰다가 갑자기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 과정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무리를 하게 되면 묵직한 통증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든가, 아니면 쉬어주든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뭐, 쉬면 결국은 회복이 되고, 아니면, 아 계속 하고 싶으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피가 없는 게 이제 1단계야. 그거는 이제 피를 집어 넣어주면, 어떤 건좀 간단한 거죠. 그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 근육을 안 쓰다가 이제 갑자기 쓰게 됐다. 철봉을 해서 여기를 쓰다 보니까 막 여기가 뭉치게 됐다. 응? 배드민턴를 쳤더니 막 여기가 아프고 막 어깨가 아프고 이래 됐다. 자, 어깨 아픈 거는 이제 이, 이, 이 부분 찾지 말고 어깨, 그그 회전근개 파열 50견 치료법 거기 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 그 이쪽에 하여튼 뭉쳤다 이러면 이이 근육을 쓰면 안 되지. 그죠? 이 근육을 쓰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근육을 써야 되잖아. 어떤 근육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이이 이 근육하고 반대되는 게이위 근육이잖아, 그죠? 이위 근육인데 이렇게 이제 위로 들어 이제 물병 같은 걸 준비성이 좀 떨어지네요. 자, 이런 물병 같은 걸 이제 이거 1.5리터 물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겨드랑이 뭉쳤다. 이제 막 뜨겁다. 혹은 따끔따끔하다. 그죠? 이제 열이 나면 피부 손상 이 일어나면서 따끔따끔해져요. 이제 열기를 빼야 돼. 피가 너무 많이 가도 이제 열이 나거든요. 그 피부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근육을 쓰는 거예요. 다른 근육을 쓰게 되면 자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쪽 근육을 쓰게 되니까 겨드랑이로 가던 피가 이 위쪽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이제 폐 쪽에서 팔 쪽으로 이렇게 피가 넘어오게 되는데 가슴에서 팔쪽으로 넘어오는데 아래 쪽을 잘안 가고 이제 위로 윗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위로 들어드 들어주는 운동이나 위로 들어주는 운동을 하면, 이쪽이, 말, 다시 말랑말랑해져요. 피가 안 가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배드민턴을 한번 쳤는데 여기가 아파졌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이거는 이쪽 운동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통증만 없어지면 좋아진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안 했으니까, 한번 하고 나니까 아파진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제 강하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진, 하진 않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쪽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걸 그냥 고통만 피해가자. 안 아프면 땡이다. 뭐, 응? 안 아프면 됐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아끼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야. 왜내 몸에 문제가 나타난 걸 알면서도 그냥 임시 처방으로 안 아프면 됐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동 방식이죠, 그게. 그죠? 어. 그, 하여튼, 자, 그, 그냥 이렇게도 할수 있고,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방식을 써보라고 그랬어요.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이게 엄지손가락하고 두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병마개를 잡고 병마개를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도 들어보고 그죠? 혹은 겨드랑이가 아프니까 굳이 안 들어도 그죠? 굳이 안 들어도 이 엄지손가락하고 두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병을 잡고 뚜껑을 잡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해도, 자, 겨드랑이 근육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 바람도 한 번씩 불어주고, 자, 바람 부는 거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운동을 하는데 바람을 안 본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 건강에 나쁜 거예요. 뭐 위험하다기보다 는 건강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야. 운동을 할 때는 꼭 바람을 입으로 바람을 풀어야 돼요. 어. 천천히 그냥 느리게 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이, 이 앞쪽 근육을 쓰게 되고 어, 그러면서 이게 풀리는 거예요. 풀리고 요거는 이제 네.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났던 어떤 열감, 막 통증, 이죠 근육통. 근육통, 근육통도 결림과 묵직한 통증을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는 묵직한 통증 묵직한 통증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풀어내고 난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아까처럼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책상도 누르고, 아까처럼 네 가지 방향. 위로도, 발굽혀펴기도 노접기도, 철봉도 이제 다시 해야 돼요 그때 한, 0번 해갖고 이제 겨드랑이가 아팠다라면 다음에 할 때는 두 번, 세 번만 하세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면, 천천히 내려가면, 우리 몸의 혈관이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안 나타나요. 무리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지? 어. 근데 이제 겨드랑이 쪽에 이제 종기나 뭐 여드름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럴 때는 이제 여기서 올라오던 피가 여기서 멈췄다 라는 거야 여기서 멈췄다 라는 게 여기서 멈추고 여기로 이 아래쪽으로 팔꿈치 이 팔뚝 아래쪽과 팔꿈치와 이 새끼손가락 네번째 손가락으로 이동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그죠? 여기에 뭔가가 자꾸 운동도 안 했는데 여기에 열감이 생긴다든가 여드름이 생긴다든가 종기가 나타난다든가 어떤 이렇게 뭔가 압력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튀어나온다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이런 게 여기에서 이제 피가 정체가 되면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 위로 해서 이렇게 머리 쪽으로 못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죠? 어. 자 이걸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까 이제 이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 잡고 어.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 있던 피가, 새끼손가락에 힘을 걸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여튼, 근육이 지금 계속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니까, 이쪽으로 피가 이동을 할거 아니에요? 이동하면 여기, 여기서 끝내야 되는가? 그러면 여, 여기서 또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엔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두번째를또 이용을 해야 돼. 이용을 하고, 네. 첫 번째, 두 번째로, 아까처럼, 이제 또 이렇게 바람을 불면서, 자, 머리도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머리 흔드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세미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관심이, 있어. 저 사람 머리를 안 흔들지? 왜 이빨을 딱딱 안 하지? 되게 중요한 건데. 머리 안 흔들고 이빨 딱딱을 잘 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빨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되게 중요해요. 머리도 이제 석반되고 자꾸 흔들라 그냥 뭐 우리말이 뭐노이 인하 잡지 이런 말이잖아요 노 그냥 가만히 있느니 머리라도 흔들어주고 바람이라도 불어주고 이빨이라도 딱딱하고 팔이라도 흔들자요. 그 어, 너무 건강해지는데 뭐, 돈들이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 왜안 하느냐.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하면, 자, 이쪽으로 이동, 새끼손가락으로 이동했던 피가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머리가 흔들어주니까 더잘 올라가는 거지. 그죠? 더잘 올라가서 이제 혈액순환이 더잘 되는 거예요. 그 혈액순환이 더잘 되면 혈압도 떨어져요. 고혈압 있는 분들은 이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뭉쳐있던 부분이 풀리니까 피가 잘 통과하니까 혈압이 떨어지죠 막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부담을 덜 느끼고 폐가 더잘 움직이기 팔딱팔딱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 원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제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혈액순환 원리의 전문가가 되시면 여러분이 건강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벌써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뭐, 세미나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전에 만났던 분들도 계시고 한데 아, 그분들은 저하고 대화가 돼요, 진짜. 얘기해보면. 제가 탁 가면, 하, 맞아요, 선생님, 진짜. 막 이러면서, 이제 저만, 뭐, 뭐, 저만큼 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하고 비슷하게 아시더라고. 요그 아신다라는 건 이제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엄청 깨달았다는 라 거예요. 그 스스로 막해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픔과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동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제 구독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오해는 좀덜 하시는데 이제 처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어,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결리는 거나, 묵직한 거나, 비슷비슷해요. 그죠? 근데, 뭘 먼저, 결린다라는 건 피가 없으니까, 일단은 피를 넣어준다라는 작업이고, 한 2주 동안 계속. 꾸준하게 해서, 해서 이제 이 혈관을 다시 활성화 시켜준다는 라 거예요. 만들어준다는 거. 또 뭉쳤다라는 거는, 뭉쳤다라는 거는 좀, 아, 좀 무리했다라는 거지. 그죠? 사실은 이것도 절리는 상태에서 무리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피가 들어와서 아프게 됐다는 거예요. 압력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만은 일단은 운동을, 이쪽 운동은 멈추되, 결국은 이쪽을 운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야.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통증은 잡되, 결국은 운동을 다시 이쪽에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운동은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팔굽혀펴기, 위로 들기, 또 노적기인데, 노적기를 대신할 수 있는 운동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노적기, 노적기를 대신할 수 있는 운동이 이거 그죠? 어. 위에서 이거 잡아당기는 운동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이제 계단이나, 이제 계단, 이러보면 이게 세로막대잖아요. 세로, 계단에 보면 이게 핸드레일이 있잖아요. 핸드레일이 있는데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어요. 세로방향을 이렇게 잡고 당기는 거야.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걸고 하면, 50견에도 도움이 되고, 50견에도 분명히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니까, 50견이 오는 이유는, 뻔해요. 그, 사실은, 그,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고 막 이러시는데, 근데 50견 치료됐다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만나봐서, 어, 하여튼, 그니까, 라인을 먹게 되면 어깨 쪽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 왠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막, 뭐.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자기 몸을 돌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결국 이제 한 40년, 50년 서면 망가지기 시작하는 요 이제 어떤 혈관은, 어떤 근육은 오히려 막 커지고 어떤, 어떤 근육은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게 노화야. 노화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세포가 막 늙었어. 노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그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그죠? 뭐 세포가 늙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포가 늙는 개념이 아니에요. 보세요, 진짜 80, 90이 되는데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보다 더 무거운 걸 들어내면서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아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야근 그런데 60이 됐는데 벌써 몸이 다 망가져서 골골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80, 90이 됐는데도 건강하게 그분들은 자기 몸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어쩔 수 없는 세상 풍파에 자기 몸을 돌보지 못했던 분들이에요. 그분이 게을렀다고 제가 보지는 않아요. 왜 현실이 너무 빡빡했으니까 자식을 키워야 되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너무 빡빡하니까 자기를 못 돌보니까 이제 근육이 다 혈관이 문제가 생기고 근육이 문제가 생기고 피가 내려가고 복부는 튀어나오고 상자는 커져가고 폐가 커져가고 막 무너져가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거예요. 세상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늦었다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병원에서 손을 들었을 때 그때서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아, 나도 살고 싶다. 나도 한번 건강해지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한번 좀 제대로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간절하요 물론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거니까 <웃음> 몇, 몇몇 분들이 자꾸 선생님 은뭐 아시는 분이세요 뭐 아시는 분이세요 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직장 이 있고요 많이 아팠고요. 또 많이 공부를 했어요.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연구를 하세요. 제가 동영상 곳곳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꼭 연구하는 자세로 이 동영상들을 들어가세요. 연구하는 자세로. 연구하는 자세로 듣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래 보면 댓글에 올라오는 거 보면, 나는 요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요것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고 문제만 들고 막 매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제가 그분들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이런말은 여러분이 조금 더큰 것들을 바라봐야 해요그 사실은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는 거는 제가 이게 참 답답해요. 답답한 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치료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이 동영상 속에 여지껏 올려져 있는 동영상 속에 거의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동영상을 올때 제목을 달자. 제목을 근데 여러분들은 제목을 찾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 그 제목을 찾아서 들어가니까 자기 이제 본인들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질문을 보면 야, 이 사람이 어딘가에 보면 내가 그런 얘기 해 놨는데 이 치료 원리를 이해하면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못 찾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 내용을 어디에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내용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내용도 들어야 되고 저 내용도 들어야 되고 몇 개를 복합적으로 들어서 적용을 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선뜻 댓글로 질문은 들어오는데 이걸 도대체 답변을 어떻게 해 줘야 될지 너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와 아, 이거 도와 주게는 도와 돼야 되는데 이거 뭘 그걸 글자로 이렇게 다 타이핑을 해 드려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으니까 막 내가 혼자 막 속이 막 답답해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답답해서 죽는 게 아니고 미안해서 안타까워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 가끔씩 여러분 동영상을 제목하고 상관없어요 제목하고 상관없이 그냥 한 개씩 한 개씩 아무거나 골라서 보세요 아무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이게 연결이 다 되면서, 뭔가 자꾸 연결고리가 생길 거예요, 연결고리가. 그러면서 여러분 몸에 대해서 막 깨닫는 바가 막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여러분 몸에 나타나는 막 두통이 나타나도 해결할 수 있고,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도 해결할 수 있고, 간에가 끓는 것도 해결할 수가 있고, 뭐, 심지어 뭐, 뭐, 뭐, 전립선 비대증도 해결할 수 있고, 방광염도 해결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나, 제가 나중에 이런, 어쩔 수 없이 내가 제목으로 다 올려드리긴 올려드릴게요. 근데 그게 언제 올라갈지는 저도 상상을 못 하겠어요. 예상을 못 하겠어요. 그, 러면 병명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원리는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치료원리 뻔하네. 뭐 이런 얘기 하세요. 어, 그분 나 똑똑하신 분이야. 그분 날 책망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어, 그런 거 똑똑하신 분이야. 뭔가 알았는 거야. 비슷비슷하다는 걸 알았는 거야. 근데 몸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원리는, 이해가 완전하진 않은데, 지혜로우신 분이거요동선을 열심히 봤다란 뜻이에요. 그죠? 왜 했던 얘기? 비슷비슷하게 얘기가 전개되거나, 뭐, 피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멈추고, 압력이 형성이 되고, 어디가 팽창이 되고,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나한튼 문제는 많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연구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들고 빨리 아픈 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거밖에 그 생각밖에 안 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동영상을 올리게 되겠습니까 제, 제가요. 몸이 그냥 완전히 망가졌던 사람이에요. 어느 것 하나 승한 거지 무전부터 시작해서 탈모부터 시작해서 상자는 터져나가고 소화는 안 되고 설사는 나오고 방귀가 나오고 목에 이물감이 있고 코는 막히고 위산은 올라오고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에요.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런 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저는요, 누구한테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움을 받은 건 그냥 제가 믿는 하나님한테 도움만 받았어요. 하나님, 원인이라도 알고, 이유라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이유라도 알게 해주세요. 진짜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야. 그 사람들 그 어떻게 알았어요? 이랬데 어디서 배웠어요? 이랬데저 사람한테 안 배웠어요. 하나님이 꿈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사람을 돕다 보니까 또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나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런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물론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뭐 병증에 대해서 연구는 했어요. 도와드리려고 연구한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근데 뭐 연구한다고 알겠습니까? 의사분들도 모르는 걸 내가 연구한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는 거요 제가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만 건강해지는 게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몸에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분은 극히 드물어요. 보통 1 0 가지, 2 0 가지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한 가지가 해결되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다 아, 요게 해결되면, 아, 요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몸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맞잖아요. 소화만 안 된다. 아니에요. 벌써 눈도 흐리, 눈도 망가지고 귀에도 이상이 생기고 목에도 이상이 생기고 어깨도 문제가 있고 골반도 문제가 있고 다리도 벌써 문제가 생기고 어만가지 문제가 다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아직 제일 큰 문제만 여러분들 지금 딱 생각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몸 전체를 살려야 될 거예요. 공부를 하시라 요 저는 누구의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진짜 유리한 입장이죠. 누군가,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아, 여러분한테 딱 맞는 건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걸 그냥 무작위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헤맬 필요가 없어. 그냥 시간을 내서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투자할 거는 시간 시간. 근데 보기 싫어. 귀찮아. 이거 언제 다 봐. 한꺼번에 안 받아도 돼요. 뭐 일주일에 한 개씩이라도 보시라는 거야. 일주일에 한 개씩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한 달에 한 개씩이라도 보시라는 거야. 너무 아프신 분들은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보시라는 거요 보다 보면 결국은 다닙요네이 동영상은요. 제가 처음부터 두번 들었다는 분도 만나봤어요. 100개가 넘는 동영상을. 그런 분들과 안 듣는 분들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그분은 많이 아팠던 분이야. 많이 아프니까 애타는 심정으로 본 거고 좀덜 아프신 분들은 이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 행동할 수 있는 동기 유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주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 저도 해냈어요. 저는 아무도 저한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의사분들도 손 들었을 때 그냥 하나님한테만 묻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그걸로 그냥 찾아간 거야. 그래고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드린 거야. 여러분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시간이 없다 이러지 마세요. 시간이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올리는 게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번 얘기하잖아요. 안타까워서 올려 드리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막계항이 뭐 통증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혈압이 더올라 혈압이 고혈압 있는 분들은 혈압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몸 전체가 더 빨리 내려앉을 수도 있고 또 그걸로 말리면 수화불량이 시작될 수도 있고 또 방광이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전립선이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정맥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타난 걸 아휴 안 아프니까 됐다 이러지 마세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포자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세미나에 있으 이래 보면 너무 안타깝죠. 방법이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끈질겨야 돼, 그럼. 몇 년을 가야 될지. 저는 지금도 내 병을 치료해 가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저는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제 자신, 세상에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자고 내기에도 좋아요. 세상에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까 그랬죠. 그, 김, 그, 연예인 김, 김종머라는 거. 발목에 통풍이 있고, 네? 탈장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능력자? 이렇게 말, 말하잖아요. 어떻게 면 좀, 어, 좀, 재있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 얘기를 해보면 다 아파요. 다 아파요. 제가 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애들도 아파요 애들도 비염이 있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잘 취하고 다있더라고 남들은 건강할 거다 라는 잘못된 환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남들도 다 아픈데가 있어요 내가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그죠 어. 어깨 아프신 분들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 50견 치료법 가서 찾아보시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이 머리, 아픈. 머리 쪽에 문제예요. 목에 이물감하고. 귀에 문제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요. 방법은 알아요. 방법은 아는데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가르쳐드렸다가. 이 실수라도 하면 어떡할까? 실수라도 하면 어떡할까? 내가 옆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 머리 쪽에 문제가 있거나 이물감, 식도 쪽에 혹은 이눈 쪽에 메네르 증상, 이석증, 편두통, 이유 없는 두통, 이런 분들은 좀 세미나에 한번 가보세요. 세미나에 제가 그분들을 좀 한번 자세히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아니면 어떤 조금 사후관리를 해서라도 제가 조금 도와드려야 되고 그런 분들은 제가 좀 그런 방법밖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동영상을 찍어서 오픈을 시켜놔버리면 진짜 지혜롭게 잘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본인 생각에 하다가 잘못된 접근으로 두통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거나, 이명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거나, 이석증이 더심해진다 이래 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동영상을 찍다가도, 하, 아, 요번에 좀 이석증에 대해서 한번 올려야 되겠다, 이러다가 겁이 나서 포기해요. 여러분, 이게 제입장에제제 입장이에요. 제 모르습니다이제 용기가 났어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세상 끝나도 이거 빨리 고치고 싶다. 이런 분들 오세요. 열심히 있는 애들도 진짜 떡, 떡도 하나, 떡 하나 더 달라고 하는 떼 쓰는 사람한테 준다고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 을도와드리겠 <웃음> 구독자 분들은 제가 이런 말 자주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음. 그냥 참 답답해요. 이런 시간에 치료법을 하나 더 올려드리면 더 좋은데, 제가 치료법 대기시켜놓은 게 지금 몇 시까지 됩니다. 몇 시까지 되는데. 시간은 없고, 시간 나면 엉뚱한 소리는 빨리빨리 느끼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일단 개다랑이 쪽은 이렇게 어근육을 강화를 하든가 통과를 시키든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머리 안들기 정정하세요. 이빨도 이렇게 어, 어. 송곳니 위주로 오른쪽 왼쪽 그러면 목 근육도 살아나고 식도 혈관도 이렇게 가스도 가져 나오고 좋아요 저는 틈만 나면 합니다 틈만 나면. 여러분도 틈만 나면 하세요 팔도 틈만 나면 안 드시고 뭐 컨트롤 하신다 손가락도 이렇게 자꾸 움직이시고 어떻게 이게 기본 동작이야 다리 동작하고 다리 동작하 아시죠 다리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댓글 밑에 동영상 밑에 댓글들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어, 뭐 어떤 정상은 어떤 쪽으로 가서 보세요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공지사항도 이렇게 자꾸 올려드리니까 댓글 꼭 보세요 네. 하여튼 내가 언 하나 더 올릴 수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날주 되시고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연구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